이, 이 측면보다는 이렇게 그 세로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밖을 보시면서 에, 편하게 쉬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저희 캠핑장에 르노 마스터 캠핑카 개조한 차량이 들어와서 오, 이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외형을 보면 이게 지금 갓 제작이 됐어요. 어닝을 펴놓은 상태이고, 어, 구조변경으로 다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캠핑카로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에요 내부는 이게 어디서 제작을 했냐면 저희 동네에 있는 거예요 JH캠퍼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신생 업체고 어, 내부가 어우 상당히 다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왜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이 든게 대부분 저도 이제 카라바는 이제 많이 제작을 하고 이제 리스토어 작업을 했지만 이게 이러한 우두를 곡선으로 다 살린다는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다 작업 공정인지라 이 원형을 살려서 라인을 살려서 그런지 차체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아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제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마감은 이렇게 되어 있어 측면으로 들어가고 마스터 차량 자체가 후면도 개방하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차박 형태에서 이렇게 후면을 개방을 하고 이렇게 전면을 보면서 차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간단히 보면은 뒤에도 이렇게 제이지 캠퍼라고 되어 있죠. 이쪽 후면부는 이렇게 어, 서비스 도어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외부 샤워기 어, 외부 샤워기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상당히 이제 침상으로 이제 매트, 어, 매트도 상당히 막 하드하지 않고 어, 푸신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측면에 이제 카라반용 어, 창문이 두개가 되어있고 후면부는 창문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어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살짝 조금 아시네요 이게 뒤에서 누워서 봤을 때 창문을 다 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개방감이 더 좋았으면 내부에서도 답답함이 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창문이 하나밖에 일단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요거 제작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양쪽으로도, 어다 제작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마감 자체가 상당히 예쁘죠? 고급스럽게. 이게 상단 저희 로미랑, 로미가 제작했던 거랑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를, 아, 외부가, 이제 후면부가 보면은, 이제 외부 샤워부, 예부 샤워기가 후면. 그리고, 이, 전사쪽 측면을 보시면, 한전 전기랑, 이제 시티 워터, 이제 급수할 수 있는, 아, 이건 탱크네요. 시티 워터는 아니고, 급수할 수 있는 탱크고, 물 탱크는 이게 80L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부를 한번 본격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거 스펙좀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산철 300.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 하부에 요쪽 하부에 인산철. 네, 배터리 인산철이 300. 백스히터 보일러, 온수 보일러. 아 온수 보일러가 지금 네, 요 바닥으로 까리. 깔려 있는 거죠? 네. 야, 요 공간에 온수 보일러까지 온수 보일러에 히터, 히타. 여기 히터가 되어 있는데 어 덥겠네요, 쪄죽겠네. <웃음> 어우 스펙이 뭐. 예, 온수 보일러는 그러면 요 바닥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요 매트 쪽으로도 어, 할수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네. 작업을 하면 네. 이제 바닥이랑 침상까지 모두 네. 연결만 하면 가능... 가능한거죠 음, 가정용 온수매트 있잖아요 네. 그걸로 연결해 놓으면 매트만 깔고 연결만 하면 돼요 아, 오, 어. 그 부분에서는 뭐 겨울에도 끄떡없겠네요 네. 청수가 80리터 네 리터 어, 인버터가 3키로 3kg. 인버터가 3키로 짜리 네. 들어와 있고 주행 충전기 태양이 300와트 아, 또 태양, 태양 배널이 300 300W 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도, 그리고, 이게 뭐 기본 사양을 말씀드시는 예, 거죠? 예. 어, 이 차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도메티 예, 지금, 창장에 네. 보시면, 도메티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냉난방은 뭐, 거의 걱정이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차량 자체도 이렇게큰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충분히, 냉난방 기능은 다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쪽 키친 쪽을 보면 도메틱 도메틱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이게 냉동, 냉동 부분이 아, 그럼 분리, 분리가, 네. 돼. 분리가 되죠. 네. 좀 이제 공간을 더 넓게 그렇지. 쓸고 하실 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 캠핑카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전 도메틱 네. 수전 네, 도메틱 그, 수전 들어가 있고 도메틱 창이 다 들어갔어요 음. 그리고 후면, 측면 차량이 모두 이제 도메틱 거고 이게 음, 사이즈가... 음. 아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사이즈가 몇 자리? 세 개가 다 다른가요? 네 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900에 550. 900에 이 측면이 400. 900에 450. 700에 350. 그리고 요 문에 달려 있는 게 이것도 900에. 자, 이것도 900에. 어쨌든 이제 모기장이랑 <웃음> 블라인드랑 이렇게 다 이용이 가능하신 창이고. 그리고 이게 좀 신경을 쓰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쪽 부분은 이 좌측면은 지금 문이 이제 슬라이드로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카라반창이 이런 제 식으로 이제 개폐가 되죠 상하로 근데 이거는 이제 미닫이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이것도 생각 안 하고 만드셨으면은 그냥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슬라이드로 열고 있을 때는 문을 못 여는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네, 이런 거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것 같고, 나머지 전체적인 뭐 우드 마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부는 다 이제 이렇게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수납장이 총6 개네요. 어,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인테리어적으로 그 감각이 있으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이 측면 볼구를 대부분 그냥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그냥 마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틈을 줘서 여기도 또 이렇게 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또 저도 이제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게 이제 상당히 작지만 큰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것처럼 이제 뭐 리모컨 넣을 부분들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벽걸이형 TV 들어가고 보면은 이쪽에 이제 온수 스위치네요 이쪽이 그리고 메인 컨트롤은 이제 이쪽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배터리랑 지금 현 상태 69% 이제 충전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스위치는 이렇게 메인 컨트롤에서 뭐, 나이트그 다음에 워터 펌프, 팬, 그 다음에 외부 LED 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아니, 화장실, 샤워실, 샤워실도 이렇게 수전과 측면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등도 내부 하실 수 있고 여기도 또 사이즈가 좀 작지만 창이 하나 이용하실 수 있어서 뭐 간단히 뭐 세면하시고 양치하시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부분에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어요 제 마스터 차량 처음 보는데 오 되게 심플하네요 디자인이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상부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외부에서 만약에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확장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요거 아. 테이블같은데 <웃음> 이렇게 외부 테이블로 이렇게 어,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테이블 따로 안 갖고 다니셔도 되고, 그다음에 어, 외부 LED 바는 이렇게 디머로 리모컨으로 예, 온오프를. 아 이게 색깔이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아, 아닌가요? 아 밝기만 네. 네, 조도만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뭐, 이거는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내부에 스위치는 따로 없는거고 네. 리모컨으로만 네. 가능하신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되어 있고 뭐 나머지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뭐 서비스 도어나 그런 부분은 요 후면부만 네. 가능하신거죠 뭐 요청하시면요 음, 이렇게 음, 후면부가 이렇게 서비스 도어가 꽤 큽니다 오. 발전기나 뭐 그런 거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 뭐 체어나 테이블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후면부 개방을 하면 우드툰으로 상당히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고급스럽고.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자, 내부에 제가 키가 아, 이렇게 이런,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되잖아. 어? 제 키가 좀 크죠? <웃음> 누워 보면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누워 본다고 하면 제가 168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웃음> 이런 식으로 잠깐만 쭉쭉쭉쭉 확장이 되고 보면 어. 자 이제 차박에 제일 장점이라할수 있죠 이렇게 누워서 밖을 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 이 측면보다는 이렇게 이그 세로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밖을 보시면서 네,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누우시면 이게 TV 보실 수 있고 어, 공간은 뭐한두 분이 부부가 쓰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손 뻗쳤을 때도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서 이렇게 뭐 드시거나 그런 공간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근데, 근데 뭐 카렉스나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뭐이 정도면은 훌륭한 공간 활용 능력이 아닐까 싶도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이 보일러가 온수가 뭐, 온수 보일러 하나 바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히타 왼쪽에 보일러 아, 히타와 네. 네, 보일러 이쪽은 매트, 매트를 쓸수 있고 한쪽은 아 여기가 네. 지금 이제 트윈으로 두개가 온도 장치가 되어 네.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바닥 전원이 안들어가 있고 이게 바음 여기 지금 빨간불 들어오는게 음, 바상으로 이건 나중에 연결을 하시면 침상 음, 이용을 하실 수 있는거죠 히타. 히타는 이게 어떤게 들어가 있는거죠? 맥스히타 같이 보일러랑 같이 붙어있는거 아 맥스히타라고 캐핑용을 많이 사용하시죠 음, 그럼 다음 물로 이제 네.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쪽. 그 통풍구는 요거 네. 두 개, 이 한쪽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부장. 이렇게 또 하나 있고. 그럼 이게 일단 유저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게 얼마의 제작이 가능한지가 뭐 가성비나 뭐, 다른 캠핑카, 모터홈이랑 비교해서, 모터홈이라고 하면은, 뭐, 제일모빌이나, 뭐, 코치맨 이쪽이 이제 막, 1억 가까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스타렉스 같은 거 개조하시면, 그것도,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고, 근데 이건 차체가 또 크다 보니까, 스타렉스랑 비교해서, 차값이 3,100만원. 잠깐만 마스터 가격, 차값이 네. 3,100. 네. 그리고 오, 지금 이 작업해주신 비용이 2300부터 2800까지 에어컨하고 보일러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옵션이 되는 거는 저 도메틱 에어컨 그 다음에 이 온수 보일러 맥스히터 네. 그러니까 보일러죠 네. 보일러 작동을 할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한500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기본적인 옵션은, 2300. 2300. 이게 다, 구변비 아, 포함. 구변비 포함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가가 2300부터라고 시작하시면 되고, 저 에어컨과 온수, 엑스이터 하면, 500이 추가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2800이면 거의 이제, 풀옵으로 제작이 가능하신 거죠. 지금 뭐, 이런, 어닝이나, 이런 거다 포함하신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어뭐 이게 이게 지금 첫 차량이시잖아요 응. 첫 차량이신데 뭐 저를 통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서비스를 더 해주시거나 가능하신가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웃음> 뭐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들어서 네, 2300이면 훌륭하지만 차값 포함해서 5000정도면 은 지금 이렇게 캠핑카를 가지실수백 정도 개별 소비세 포함해서 아 그쵸 그렇죠. 개별 소비세가 들어가니까 한 5,500이면 이 상태의 마스터 캠핑카를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뭐 가격적으로 지금 뭐 스타렉스 리무진을 구매해도 카니발 리무진이나 그 정도 가격이 나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 메리트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찍으면서 걱정되는 건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코치맨이 너무 커서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스터 차량이 5,500에 이걸 서비스에 다 포함해서 운수, 에어컨 다 포함된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상태를 캠핑카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업체는 JH 캠퍼. 보군 TV 보고 왔다고 하면 할인해 주시나요? <웃음> <웃음> 아, 네, 그냥 웃으시죠. 네, 가능하신가요? 네, 네. 들으셨죠? 네. 아무튼, 뭐, 처음 보는 마스터 차량인데, 네, 상당히 고퀄이에요. 가격을 떠나서 요게 그 가격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뭐, 한, 노지에서도 인산철에 태양열 있고 하면은, 뭐, 며칠 정도는 충분히 차박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JH캠